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사이박 2019 서울 국제 경제 자문단 총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스케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As a l w y o u know, o also r u to i new b u t I must, your insight and u advice w o u l jump soul from a good city of t o a great cit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Mayor a r k That was so. u um, n so has really made a lot of progress in the last few years. 정말 반갑고요. 원래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한국말은 <웃음> 한국어로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오래 살았죠. 한국에서. 아, 한국에 오래 살았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릴 건데 조금은 딱딱하게 음.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이 행사가 뭔지 대중적으로 조금 알기 쉽게 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음. 간단하게 제가 담아가지고 배우는 거죠 세계적인 CEO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네들이 경험, 또 앞으로 어떤 정책, 어떤 방향 가야 되는가, 편안한 생활, 효율적인 생활, 그리고 경제적인 생활 확대하기 위해서 이 CEO들 좋은 자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시장님 이렇게 듣고 여러 가지 정책 마련해요. 아 처음서부터 계속 참여를 했는데 정말 서울시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많은 서울시 프로그램들이 저 집행됐고 오늘 스마트시티 목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 많이 나오고 많이 집행하게 돼요. 기본적인 취지는 서민들을 위한 많은 그렇죠.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아주 효율적인 아주 생산적인, 생산적인. 인생 갖기 위해서 이 회의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시간 내서 말씀해 주셔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이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간단하게만 살짝 스케치만 살짝 했지만은 네래서 어, 네. 잘하시네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그려줘서 선물로 음. 네. <웃음> 시간이 아마 넉넉했으면 제가 좀더 심도 있게 그렸을 텐데 <웃음>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포스에서 유튜브 어. 촬영으로 이렇게 온 건데요. 아 원래 저는 그림방송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요. 달빛으로 그리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그 사람이에요. 달빛이요? 네네. 어. 아유, 딱 정확하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Say out to the park, and so in the future, plastic waste has such a negative impact. y o presence, your presence within them. So you go into this extraordinary, colorful interior as you move around. This is e a d e with watercolour. t e w a t e r c o l o u will make the environment w i t e i n it more c u r i o u This honorary citizen. Louis, please, I'll take the flowers. Yeah. <laughs> you, thank you. You get the mic. The mic. Yeah. And we'd like you to say a few words. <laughs> 25 seconds. <laughs> <laughs> well, it's eas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Uh, so, o n a only t e t r u s e t title. to use the transportation and museums, which is, you know, many flights, uh, so that's good, t free of charge. <laughs> <laughs> This means it'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c o back to s e o and to spend time in the city. Thank you so much.